맛있어. 아 이제 술이 잘 적당 이제 딱 아무렇다. 어 아, 왔네. 막걸리 사온나 <웃음> 아, 여기도 뭘 팔았어요 원래? 예. 네. 막걸 아 막걸리 있네. 진짜 저... 사오시게 어, 지금, 지금 바로 될줄아잖 네. 아, 오, 오, 좀 오케이, 아 저, 오줌 다고 오케이. 내가 서있데 <목소리도> 네, 플레이트 보고 싶네요 그러면. 네. 이 보고 치면 되겠죠 저 고맙서 <웃음>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네, 네. 어, 그냥, 거, 팀한테 허리가 쏘기는거 쏘기면서. 쏘기면서. 쏘기면서. 쏘기면서. 쏘기고서쏘기면기 망고 치도 되겠다. 오우, 차 샤, 샤, 샤, 샤. 샤, 샤. 나이스! Nice! 나이스. 나이스. <crystallization> 와, 와, 와! 잘 쳤다. 아, 치가 번섯. 진짜 잘쳤다 거의 프로 선수 네. 인간 나왔는데 아 프로인 줄 알았어 <웃음> 한장 <잔. 웃음> 이거 미리 컷에 <커트에> 사인해놓고 <웃음> 가야겠다 그러니까. <웃음> 사인 좀 해주고 <해줄> 오세요 <웃음> 나한테 저 앞에 공 제꺼 빨간 공 150이에요 써보니까 150 아, 근데 진짜 멀다 저 녹색깔 110 하얀 공도 110이에요 110 110 나이스. 아이고 잘 치네. 어서. 네, 많이 됐다. 아. 어, 오케이. 담다. 거기 있으요 어, 오케이. 거고담더리고있 <웃음> <웃음> 아이고. 아, 어. 감을, 감을. 오잘切다 오! 跳다 잘잘 어! <웃음> 네. 네. <웃음> 아, 아, 야. 잘 아, 네, 아, 오케이. 走啦唔오唔막唔好가好唔好唔好唔好唔 네. 唔好唔好唔好唔네唔好唔好唔好唔好唔好唔好唔好唔好唔아唔好唔好唔好唔好唔 왼쪽! 왼쪽이 페네틱! 스슬라이스 아, 많이 나니까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봐야겠다! 그래? 프해라제 아, 계속 카프를 타고 고싶어와 진짜 오래간만에 한마 보고 싶니까 여기 잘해! 기 빨갛기 때문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빨간색 때문에> 진짜. <웃음> 그쪽으로 보고 좋세요 이때까지 아, 얼마야? 이때까지 빗... 200m 2 0 0 m 마 이상 오르마이 그럼 시켜 먹어야겠다! 찍만하다치고라 와, 인상만 아, 찍으면 총을 친다. 참재지다 이게 됐을 때. 아, 땡겼다, 갔다. 아이, 다시. 아 좋다 나기 접히 정리아 이거 갔다 왔 내가 따로. <웃음> 티도 잃어버렸네 뭐또끝저 어디 갔어요 왼쪽이에요? 응. 나또 찾지 말고. 아, 몸도 마음도 가볍게 차야 나비야, 나비어 좋아. 딱 그렇게만. 안녕. <웃음> 안녕. 갔다고. 갔다. 어디로? 완전히 갔다너 목표가 <웃음> 너무 높은 그냥 꿈까지 되리만 원, 이만 날왔다 지금. 야, 네. 나 좋아. 아, 스페이서 받아. 고개대자면 <웃음> 그림피가. 찾을 수 있겠다 아, 어 찾을 수 있겠다 제가. 응 <웃음> 깡하고 못 봤다 내가 솔직히 아예 못 봤어 제가 안, 해도 안 되겠다 이래요 살아있을 수 있는데 벙커에 한번 잘 가봐야겠다 벙커 쪽으로 날아다녀야겠다 뽕샤씨 죽을 수가 없다 아, 뽕샤씨 200 넘게 올 수가 없지 오 나이스 잘 썼다 아 땡겼다 근데 도로만뭐아 갔다 죽었다. 괜찮아, 살았어. 죽었네요. 죽었는데, 살려 드려야 는거아니까 이거? 겼다아니 어, 형님. 내가 먼저 치킨 시켜. 전왜 이렇게 해 형님. 그냥 먹는 것도 안되니까 오, 사람 짱 나게 하네. 이사람고스고 <웃음> 정말 <웃음> <웃음> <웃음> 와! 오! 나스나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웃음>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잘 찢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이스 또 벙커 <웃음> 50% 빠야 된다 나이스 아 근데 왼쪽으로 야, 까보다 푸짐 모리겠를 95를... 9형를왜5를 95를... 95를... 9 5에 95를... 95를... 9 5니까와이 95를... 95를... 95를... 95를... 95를... 95를... 95를... 9안 된다. 5를 그거 너무 들고는 어어어어 나고. 아, 진짜. 신인일도 하고. 나쁘면. 나쁘면. 나쁘면. 나갔다나쁘파나쁘 더블파 <웃음> <웃음> 너무 쁘면 나쁘면. 나쁘면. 아 보 아, 그거는요. 자. 리한복한 1 5분1 0 9만원배로 야무지 치면 이건 야무지게 안많아 형님 큰일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 커팅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잘했지 이거는 패리님 같은 아니면 차라리 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넘어가는 게더 나아야 네. 돼 넘어가는 응. 게더 나아야 돼160 형님 쇼티 뽑아 놓아주세요 지금 회전 로왔는데치지 그랜버 <웃음> 너무 가다 그래, 네. 오케이 150. 잠깐 조1 0넘어 가면. 네. 능력뭐 카드 맞고사람다네 빠르십니다, 이게. 피가 시씩 보고. 어이, 열려줌 았지 그냥 드라이 치지? 여름. 여름. 조종, 이리나 앞에 다 있다. 어 알았어. 응. 좋다. 좋 있어. 기 들어가지 라 와. 올라왔으면 어디데지금 라이트 있나 라이트 소진에 가방 있는데 이게. 근데 안 보는데. coffee 나이스! 최고 자있다 오바 오바 야 티가 부러지는 건첫깐 말이오 리아될 겁니다 그래요님 굳이 제보 받았고 뭐이 샤드라고 <웃음> 갖다 자니 똥사쳤을 네, 때 비올 거라고 네. 아, 아 람이비 오지 아. 앞으로 스탠가가 뽕샷 치면 이제 붙잖아, 배아다비오겠뭐또어요 어, 뭐가? 또, 또, 또, 커, 커. 아, 저기, 저게요 칩니다. 칩니다. 치세요. 어... 아, 나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야, 방향은 완전히 이렇게 빼는 네. 바다가 완전 콕박아야 된다. 다시. 야, 아, 열고 친다며. 어, 이거 오케이, 안 된다, <웃음> <웃음> 좀 받치면 안 되나, 좀. 그럼... 자비를 좀 베풀어도, 나한테도. <웃음> 아 약해. 오랜만에 올리고 드롭했어요. 드롭했으면 네 번이지. <웃음> 다섯 번째지. 도형왜 <웃음> 왜 그러십니까 이미. <웃음> 이 <웃음> 너무 많이 본것 <보는> 같은데. 왔어, 왔어, 왔기 모기. 오 보기 잘했다. 내가 좀 양심 못하는 성님들 없이 맞아, 아니야? 너무 많이 맞아, 아니뭐 너무 양파. 알았어. 알았어. 아따님 아버님. 나도 갈게요. 아니, 나는 도대체 나는 뭐너한테 나는 뭐 P J 룰뭐 적용해가지고 채내고 뭐 그런 거 있나? 사실 있죠. <웃음> 그냥 있네. 그냥 P J 에다 L P J 에요. 미치겠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갈게요. 아 오늘 좀 <웃음> 너무 많이 아쉬운데. 그러그사 뒷팀이 그렇게 안 늘려가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뒷팀 좀, 이번 후는 좀 오래 기다려 저 뒷팀이 안 까칠해서 좀 앞에는 까칠한 분이라서 우리 다저다 그, 아니 불러요. 저 정도로 지랄할 것 같으면 지가꼬장을 만들었지 그러냐, 어. 지금만 그 까칠한 분 앞에 <웃음> 있네? 응 어. 아, 머리 깰까막그 <웃음> 아, 그러니까 거기 딱 한잔 하시면 되겠네요 l e the o so. y e a h e t l s <laughs> e o t o Oh, e 얘네들다만더 그그 봐.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들들네 아, 당겼다. 아, 이게 빠졌 아, 빠다 괜찮다. 이거 노노. 또 많이 남았네. 아, 나이스. 아 도로. 급창안 아아 되나. 겠네마지막에다쳐서 이러면 <웃음> 다음. 어, 네. 취소 오는거아닙니까 저기 좀 왼쪽, 살 왼쪽, 왼쪽 카트고 어떻게 돼? 도로 보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빨빨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잘 갔다. 잘 갔다. 나 있어. 나 있어. 잘 갔다. 어 그래 딱그 느낌으로 딱그 느낌으로 어 나이스 오이 있습니다 더가 님더 와, 완전 왼쪽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른쪽 보는데 더 왼쪽 봐야 되는데 더어그 정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오른쪽이다. 어, 어, 어, 어. 더, 더, 더 봐야 된다, 더. 어, 그, 그, 어, 맞다, 맞다, 그래. 조심한지. 아니, 뭐 축구합니까, 이제?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어, 힘들어 간다, 큰일 더다두옷 떨구고. 야 그래도 많이 간다 야 어? 많이 가힘 빼고 오른발이 좀 앞으로 나갔다 오른발 뒤로 아니 오른발 더더 더. 됐어 나이스 와, 나 여기 잔디 말랑 있는 거 처음 본다. <웃음> 이래 보송보송하네. 그지공치 느낌 아, 다리 아파. 많이 땡기네. 공있나? 어 삼치나 빨리 공한 있어 에공공 뒤에, 공. <웃음> <좋아>. 뒤에 뒤에 <웃음> 멀리주십니까 이거? 안된다멀리 이게 양파다 지금 7번째 진다 7번째 <웃음> 해제됐다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더더 더 왼쪽으로 더 가라 왼쪽으로 더 온나 이리 와더 온나 몸이 온나 어 조금 더 온나 조금 더 온나 어 그냥 모 가지 뭐 한다고 그니까 나이스 어 이거 도로 막고 다 간다 야 왜 이러노? 어, 나 100은 봐야 된다 1 0은 봐야 된다니까 씨. 아응연생이 초반에 좀 그래 쳤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깝다 예, 초반 정도는 괜찮았지 그 빼고 별로 굿하구 와, 여, 뭐고, 와. 아, 이새 잔데 적응한것같 그래요. 근데 피가 가야 되네. 나이서, 꼭그 실력 옆에 와야 되나? 지어가좀 알아서 맞지.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c e 哈哈哈哈, nice. 好好好好好好好 약간 밀어ろ다ちょっ맞あは전오ーにあああデ밀ドロールに도一方線をビルにあ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 <웃음> 오케이. ビルビ오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ルビ 오케이. 오케이. <웃음> <공기>. <웃음> 봤어 오케이. <웃음> <웃음> 자, 다들주고 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음, <웃음> 아, 그매진이계진 이거 가이건다 버렸다 그래 <웃음>